위 영상은 여러분들의 패턴 숙지 능력을 키워주는 영상입니다. 알아서 공부하세요. 저도 알아서 했습니다. 농담이고 완전히 이해하실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1-1에서 쓰는 패턴부터 알아보죠. 첫번째, 머리 박치기. 두번째, 불덩이 쏘기. 세번째, 장판 깔기. 네번째, 회오리 공격. 솔직히 1-1에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맞으면 골로 가죠. 그럼 패턴을 살펴볼까요? 어, 별거 없습니다. 육지에 떨어진 생선처럼 그냥 펄떡거리는 게 끝입니다. 직방으로 우다다닥 맞으면 매우 아프니 기포, 스킬로 피해주세요.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캐릭터한테 타겟팅 후 불덩이를 쏘는데 이때 얇은 기둥이 생성됩니다. 잘 피해주세요. 방어버프가 없이 개기면 순식간에 주님 곁으로 가버립니다. 방어버프가 있으면 확률적으로 염라대왕이랑 식사가 가능합니다. 지가 저녁 먹은 걸 유저들한테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으면 매우 아프니 빠른 기폭을 해주세요. 아주 그냥 피가 살살살 녹을걸? 갑자기 모든 보스가 꼬물딱거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3초 뒤에 회오리가 생성되는데 이거 직방으로 맞으면 사망합니다. 살포시 옆으로 나와주시면 진짜 발가락으로도 피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잡는 방법인데 일단 다같이 다섯줄만 남기고 다 깎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람이 남아 두줄까지 조심스럽게 깎고 네마리의 보스가 전부 두줄이 되면 점멸기를 한번 봐야합니다. 안보면 은 다시 처음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후 동시에 네마리를 처치하면 1페이지는 끝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페이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힐겁니다. 우선 패턴들부터 알아보죠. 첫번째 낫을 X와 Y축으로 휘두릅니다. 두번째 낫을 멀리 찍고 그걸 땡겨옵니다. 세번째 피해복 구슬 소환 네번째 열줄 이하가 되면 피해복 디버프가 추가됩니다. 다섯번째 점멸기로 시전합니다. 맛을 X와 Y축으로 휘두르면 휘두른축으로 불바닥이 생성됩니다. 방어호프가 있어도 이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 스킬 무적으로 알아서 피해주세요. 단 보스와 근접해서 피해주세요. 멀리 떨어지면 진짜 개판 5분전됩니다. 이격시 상처 디버프가 부여됩니다. 위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항상 체력포션은 아껴주세요. 게임에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패턴입니다. 알아서 빠르게 조업해주세요. 하나라도 놓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회복합니다. 아, 보스가 10줄 이하가 되면 새로운 패턴 하나가 추가됩니다. 낮 공격에 피격을 당하면 5초간 디버프가 걸리는데 이때 보스를 타격시 보스의 피가 회복이 됩니다. 최대한 흩어지지 말고 선딜이 긴 스킬들로 최대한 뻐겨야 합니다. 아수라장이 되는 순간 게임은 망합니다. 뭐이 판은 제가 초고수라서 진짜 한번도 안 망. <목소리> 보스가 까리하게 중앙으로 탈포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한 방향으로 낫을 크게 휘두르는데 낫을 휘두른 방향으로 따라가면 회오리가 있습니다. 그걸 타면 전멸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음... 어렵진 않습니다만 이 회오리가 피격 판정입니다. 즉 슈퍼하마가 켜져있으면 불기둥이랑 트위스트 주는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3페이지 전투입니다. 패턴은 1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잡는 방법도 물론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패턴 하나가 추가되고 하나가 변경되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추가된 패턴은 두번째 보스가 출연해 유저를 공격합니다. 나시 공격을 시전할 때 캐릭터 머리 위에 표식이 생성됩니다. 이때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빠르게 피해주세요. 변경된 패턴 하나는 전면한기 패턴 중 하나인데요. 마지막 전투는 케이트의 발밑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보스가 얇은 불기둥을 가려버리기 때문이죠. 이것만 주의해주시면 딱히 죽을 일은 없습니다.